자 국내산 홍어 6kg 오늘 통. 그리고 또 김건우 아우님 결혼식 축가 고맙다고 해봉산에서 이거 주문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아 냄새 아주. <웃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썸네일 한 번. 썸네일 각. 이거 날개 한번 좀 한번 더 펴가지고. 자. 썸네일 각. 암컷 동어입니다 여러분들. 암컷 동어. 네. 일단 내장을 일단 좀 빼고 집에서 저, 어, 정리하기에는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서 간단히 네. 손질할 것좀 내장 같은 것만 좀 손질하고 어 형님 할줄 아세요? 네. 오우야! 홍어도 손질할 줄 아시는 우리 형님 오늘 또소개해 주신 조지스시 형님 <웃음> 이 형님도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더떼어내요 이런 또 홍어 같은 생선도 때 잡아 보셨나 보네 형님 네, 저 한식집에 좀 있어가지고. 아 네, 한식집에서. 아, 대홍어를 한식집에서 나갔어. 저입 주변 부분, 이쪽 부분도 정리를 하고. 아, 이제 A 있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얘가 보통 저 신선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요거 지금 사키네 저번에 먹어보니까 사키는 저는 딱 맞질 않더라고요. 오늘 한번 또 먹어보고. 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홍어 애가 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애는 간과 좀 다릅니다 간은 네. 간은 좀더성홍빛서 띄는 네. 자아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자 이제 이부분 이제 코랑 아, 이건 아 여기서 이제 껍질은 가서 가서 벗기면 될까요?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여기서 벗겨서 갈까요? 통으로 그냥 갖고 가고? 어. 탕 그랬대. 어. 그래도 제일 기가 막힌 코 부분 쪽이랑. 야 이게. 아우야 이리 하하하우하하 아주 그냥 와하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하하하하하하하 이건 탕, 탕류, 탕그릴 때야이 살들 이건 이제 건 이제 회로 해가지고 딱 먹고 어, 홍어삼장 어, 어. 이거 좀 굽네가지고 네 다져가지고 다져가지고 홍조가 구성치라고 하죠? 이건. 네. 네. 젓갈로 많이다고하고이 네. 이제, 신선했을 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이제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이이이이 즐길 것들 껍질을 좀더 벗길 거고, 어, 이코 이거는 어, 애와 그 껍질만 벗겨 갖고 통으로 딱 갖고 가면은 사실 그 가오리도 그렇고 홍어도 그렇고 껍질 벗기는 거 이게 또 만만치 않죠. 아. 네. 네잘 예, 안됩니다 이게 힘이 좀들어가야돼요 이게 예. 예, 보통 껍질 벗기실때 그 기구가 있어요 껍질 벗기는 기구가 있는데 그딱 집어가지고 벗기는게 있는데 어, 지금 고개 없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한번 자 그렇죠 이런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았어요 벗겨지고 있습니다 결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쭉 예, 잡아내리면 예.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도 잘 벗겨내고 계십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탈피가 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우리 형님. 고생하십니다 어이, <웃음> 먹기 위한 하나야 예. 이 홍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힘든 또 노동과정이 또 들어갑니다 와, 안 되는 부분 칼로 살짝 예. 사실 이제 이제 뭐 목장갑으로 안게 좀 위성적이지 않다라고 보실 분들 계실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요 목장갑이 굉장히 벗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건 저희가 먹을거니까 네. 다음에 목장갑 아끼고 하시면 됩니다 아네 아, 네. 아까워서 한참 <웃음> 자 이제 반대편 이렇게 여러분 이제 4분의 1 벗겼습니다 여러분면이면은좀더이제좀잘벗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면, 예. 이이잘벗겨지기는어 <웃음> 여기 좀 예, 좀잘 벗겨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만 뭐 보여주면 근데 다 벗긴 부분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 네, 네. 자 대충 여러분들 홍어를 어, 1차적으로 좀 손질을 해왔습니다 껍질 벗기고 이런 거는 예. 여러분들 대충 1차적으로 어, 손질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날개 요거 이제 회로 먹을 부분 예. 자, 예. 회로 먹을 날개 그리고 요거는 껍질 안 벗겼죠 요거는 이제 찜을 해 먹을 겁니다 찜 그래서 이제 찜을 해 먹을 거고 예. 여기는 이제 어, 홍어 애하고 지금 랩, 랩핑이 랩 되어있는데 홍어 애, 코아 그리고 몸통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크, 여기 코 진짜,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몸통살이랑 다른 것들 해가지고 요거 이제 탕탕 끓일거 거기다가 로얄 샬렛 이거 한 할거고 돼지고기도 조금 살짝 삶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해체에 좀 도움을 많이 주신, 아, 어, 우리 또 형, 아 어, 사랑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잠깐 들어오시죠. 어디 가시지? <웃음> 자, 우리 조지스 시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지스 시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 지금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못 보실 텐데, 그, 녹화 영상에 올라갈 때는 이거 홍어 껍질 벗기는 거랑 이런 거 형님 좀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자, 네. 이 그림. 여러분들, 한 번씩 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이통 홍어를. 근데, 확실히 잘안 뜯대요. <웃음> 씹으면 살기가 잘 씹히는데, 아, 어. 이건 잘라 드세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잘라 드세요. <웃음> 네. 아, 잘라 드시는 적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음.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사사 한번 하시죠. 사사사. 와. 여기다가 아. 음. 음. 음. 좋아, 좋아. 어 오, 진짜 쫄깃쫄깃하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쌓았습니다. 네, <웃음> 자 김치가 좀더 하나. 치두아치두만 지도. 먹어보고 싶은데. 치두 <웃음> <지도를> 먹어봤어요? <웃음> 냄새만 맡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사사사. 로차 기본입니다. 2 2 1년 네. 음. 어 김치 지렸다. 자. 어이 김치 주문하고 싶다. 여기서 같이 파는 거예요. 태봉서에서 아. 아, 이제 김치 찢어하지 마세요. 아, 김치 환님 감사합니다. 아그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덜 사갔어요. 조금 더 사갔으면 좋겠는데 좀덜 사갖고 조금 맛있긴 합니다. 양이좀 하지만 음. 그래도 이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식감 자체 는 이제 찾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 양주랑 이렇게 잘 어울지? 아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웃음> 괜찮아 <웃음> 진짜 너무, 너무 잘 어울려. 아 <웃음> <웃음>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어이 한식이 음. 어,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되 이게 빛깔이 와 진짜 와으으으저 아, 너무 음.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제 그래 하이라이트 조금 하나 좀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를 얘가 근데 살짝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살짝 사근해예요 이게 네. 원래 애는 좀 신선할 때만 먹었는데 여러분들 얘가 음. 보시면 요거는 살짝만 먹고 탕에 넣어 먹게요 이제 요거 살짝만 좀 맛을 조금만 보고 사랑애 과연 이거 어 근데 요거 많이 안 삭혀가지고 괜찮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괜찮을 수 있을 것같자 혹시 한잔 한, 한 일단 먹어보고 형님 음오 삭힌 향이 딱 나네 음. 아 근데 이거 신선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은 괜찮아요 드실만 하실까요 아, 어. 드셔보세요 언니. 못 드세요? 애는 <웃음> <웃음> 안 드세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애는 확실히 신선할 때 바로 빼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요 애는 진짜 매끈하고 한데 애는 원래 이 맛을 먹는 게 아니거든 요 홍어 삭힌 느낌처럼 그냥 먹는 게 아닌데 얘는 좀 이제 아쉽습니다 얘는 요건 탕을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거 압니다 이 홍어의 하이라이트 바로 홍어 코 어.. 제가 겨, 어, 겨드랑이? 조심 아, 홍어 코 아, 요거 형님 이 어둘뼈 부분 해가지고 살짝 좀 해가지고 한번 썰어볼까요 이거 될까요, 형님? 요거 어떻게 잘르면 될까요 일단 저이 이 뼈를 이분들한테 좀 씹는 소리를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윗골 윗꼴 준비하십시오. 윗골 아 내가 칼등 무서워요, 김 아무개님? 오. 패미팅 지역은 뭐 항상 뭐 바뀝니다. 네. 아, 술은 로얄샬롯입니다 네, 그러시면 드시는라 몰라요. 자, 껍질 있어가지고. 안삭긴거에요야 근데 코은나가다 형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아, 코는 자신없으세요? 희한하다 이 코가 좀 세네 짭짤음하면서 코있는 부분이 좀 많이 삭혀나봐요 삭혀졌나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찜도 좀 찢으러 가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1100명인데 여러분들 또술사마 한번 보셔야죠 예? 양맥 아니라 맥양입니다 맥양 양주가 많이 들어가 양맥입니다 예. 로셜로. 아... 오... 위스키 향이 강하게 강하구나. 자, 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간만에 또. 1000분 이상 오셨고. 음. 눌렀잖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웃음> 사사사 어우, 르트 향이. 위스키 향이 진하게 진하다. 어우. 자, 아까 그리고 누가 사막 크게 한입해 달라고 하셨죠? 음. 고기가 엄청 크다. 자, 김치. 시켜줘. 사사사. 음. 어. 낚시홍어가 조합이 이렇게 좋긴 좋다. 김치에다가 와. 이거 잠깐 치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거 좀있따 먹을게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와, 나 비주얼 못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잠깐만 놀리지 마세요. 어우야, 사사사, 어우야, 어, 아. 그렇지. 이게 잘 찢어져 이러는데, 와, 사사사, 어. 사사사 잘 찢어져 가지고, 음. 이거네. <웃음> 아, 이게. 홍은 여러분들 열을 가하면 좀더 삭힌 향이 강해진다고 랬잖아요아 이거였어 해로는 아까 약 살짝 약했는데 이게 쪄 네. 놓으니까 야 아. 이거 맛이 진짜 완전 극대화가 아. 되네 비염 날아가겠네 이 옆에 날개 있는 쪽요 부위 와 네. 요거 요게 진짜 싹잘찢어져 이렇게 슥 찢어서 늘어나요 오 요거 이렇게 아. 아 요거 요거 먹어야 돼 요거 요 <웃음> 요거 먹어야 됩니다 기가 막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꼬 먹어야 돼요 네 확 뚫리죠 진짜. 천장 어떻게 각기시작했어 어. 어 어, <웃음> 어? 어? 어, 입천장. 이게 맵싹하면서 확 입안으로 착 퍼지면서 특히 날개 쪽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좀더 강해요. 그래서 네. 이윗그 입천장을 공격을 해, 탁탁탁탁 때리듯이. 응그 음, 매콤한 향이 와아아 그러면서 이게 홍어 뼈는 열을 가면 굉장히 또 연해져요 이게 맞아요 부들부들하면서 살짝 오독하면서 툭 끊어지면 <웃음> 지금 이런 분뼈 보이죠 요거 요게 쪄 놓으면 굉장히 잘씹힙니다 음. 아 사랑합니다 진짜 어찜야 저거는 사연 얼굴 진짜 현장에서 보면 <웃음> <거. 웃음> 그 어떤 생선찜도 이거에 비할 수가 없어요 비빌 수가 없어요 생선찜 아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만 넣고 쪘는데 이렇게 존맛이 나와요 이건 사기 그냥 이게 사기예요 여러분들 물만 넣어가지고 찌는데 이런 맛있는 맛이 나와요 냄새는 납니다. 저도. 오늘 응. 예. 어, 날개살 또 한번 또쫙 찢어가지고 흐이 만다. 아. 어. 20만 원입니다. 이거통한 마리 20만 원. 흑산도 거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더 비싼데. 그렇죠. 국내산권은요 통으로 한 마리 20만원이면 여러분들 어.. 뭐 비싸다면 비싼 금액이죠 생선 뭐좀큰거한 마리 20만원이면 뭐 비싸, 비싸다면 그 비싼 금액인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는 정말 추천합니다. 응, 추천할 추천수 있는 자 이제 요거는 잠깐 우리 또 이제 녹화는 여기서 잠깐 쉬어간 해가지고 우리 또 소통하면서 좀 놀다가 여기 좀 녹화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더 놀지를 못하니까 빠 <목소리>